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건축 전문가가 본 아파트값의 전망, 아파트값은 상승할까 하락할까입니다. 최근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과 유튜브 등에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에 대하여 많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향후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대폭락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향후 아파트 값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적인 시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값이 하락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특히 최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등한 가격도 그렇고 개투자자들에 의한 투기, 다주택자와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그동안 매 4,5년마다 아파트 값이 폭등과 폭락이 주기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는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부동산 정책 등인데 이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인 실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라도 이를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게만 방치해둘 정부나 정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아파트는 원래 거품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아파트라는 집은 비쌉니다. 그것은 아파트는 땅값과 건축비, 경비, 회사의 이윤 등으로 구성된 원가 외에도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품인 시행사의 이익금과 금융비, 광고비, 그리고 모델하우스등 홍보비, 또 엄청난 분양 대행료, 과다한 장식비와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또 분양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 분양되자마자 얹어지는 프리미엄, 여기에 또 요즘처럼 이유도 없이 한달새이 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폭등 비용이 또 추가되니 비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집은 땅값과 공사비 등 원가만 들어가는 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싼 집이기 때문인데 언젠가 쓸데없이 들어간 그 거품이 빠질 때면 자연스럽게 폭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코로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아파트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또한 코로나는 주거 문화, 특히 아파트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입니다. 그것은 탈도시화, 사회적 거리 등으로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제가 많은 데다가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많은 환경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비단 이번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추세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집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3개짜리로 된 현재 구조 아파트는 그동안에는 회사 출근과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등을 다니다 보니 거의 잠만 자거나 온 가족이 모여본 적이 없어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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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구조의 아파트는 앞으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은 뻔한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비교해 보면 즉 아무리 넓고 좋은 아파트라도 겨우 방 서너 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두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선 층으로도 지하실내에서 부터 1층 2층의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다양한 층 구성도 그렇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실에는 운동실, 음악실, 오디오룸 등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만들 수가 있고 1층에는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이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만한 크기의 다용도실과 팬트리 그리고 예비실을 만들 수가 있으며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에 서재까지 물론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은 기본에다가 또 중정도 있죠 화장실은 공용과 부부용을 포함해서 각층마다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서너 개의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다락이 있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경사 지붕에 뻐꾸기 창까지 있는 다락은 아이들이나 주부들에게 꿈의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아이들의 놀이방이나 작업실, 서재, 기도실 등 각자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방과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생활과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향후 주거 형태에 논의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개발 시대를 지낸 우리 국민들은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주거 수준에 있어서는 천편일률적인 방세개짜리 구조 아파트보다는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제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시급해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집이 부족해서 주택 보급률에만 급급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이런 형태의 아파트만 계속 지어대다가는 언젠가 남아 돌아가는 아파트는 처치 곤란이 아니라 후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그 누구라도 상상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곧 아파트값의 하락이나 폭락은 당연하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재앙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 여섯 번째로 대안은 서울의 경우 판교 단독주택 등이라고 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서 마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과 같이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데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요인들 예를 들자면 이동자금이 풍부해지고 갭투자자들이 투기에 나선 데다가 일부 언론의 위기조장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조급함과 인식부족이 한몫한 일시적인 현상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가격도 따라서 오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아파트는 값이 계속 오를 만큼 유망한 것이라곤 거의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과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아파트만 선호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명확해졌고 사실 그동안에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 좁고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바램 등을 볼때 아파트값의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나치게 그런 분위기에 부안녀동할 일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느 곳 어떤 집이 각광받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데 모든 점을 고려해볼 때 그야말로 경제와 문화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경우 강남과 인접한 판교 단독주택 등은 훌륭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는 가격면에서도 웬만한 아파트 가격 아니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하고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자녀교육, 특히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적인 장래성등 모든 점에서 서울에 있는 그 어느 아파트 못지않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아래 더보기에 링크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값의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적인 시각과 전망입 두번째로는 아파트는 원래 거품으로 가득 찬 비싼 집이다. 세번째로는 코로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아파트에 대해서 네번째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비교 또 다섯번째로 생활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향후 주거 형태는 어떤 집인가 마지막으로 대안은 서울의 경우에 판교 단독주택 등이다라는 데까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외에도 아파트는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교육, 지나친 개인주의 조장 등 많은 문제점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